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 사랑해요 제주 알바리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제일 제주인들이 일본에 정착한 지 어느덧 100년이 흘렀습니다 일제 강점기 가난을 이기기 위해 군대환이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제일 제주인들 그들은 강제 징용되거나 사삼 대 목숨을 걸고 밀항하기도 했습니다. 제일제주인 1세대들이 악착같이 읽어놓은 삶의 터전에서 제주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후세대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제일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일본 오사카, 이곳에 제일 제주인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제일본 관서 제주 도민협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이른 오후 도민협회 앞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도민회 회원과 가족들이 오랜만에 야유회를 떠난다고 하네요. 날씨도 음. 좋게 楽しみです。子供たちも楽しみにしてました。今日はあの野会1 <웃음> <웃음> 9로 한동안 만나지 못 했던 사람들 오늘의 만남 자체가 즐거워 보입니다. 오늘 야유회 행선지는 고베 외곽에 자리한 테마파크. 사람들을 태울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떠나는 야유회. 잔뜩 긁뜬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지 날씨도 화창합니다. 꽃과 과일을 테마로 한 이곳은 고베 시민들도 많이 찾는 유원지입니다. 놀이공원과 운천, 그리고 1,500여 명이 즐길 수 있는 바비큐장도 마련돼 있는데요. 회원들은 놀이동산에서 가족들과 오후 내내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꼬마이도 잔뜩 신이 났네요. 리원지 너무 좋아해서 오늘 올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테마파크가 있는 로코산 정상에선 멀리 고베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로코산의 야경은 일본의 대표적인 3대 야경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잠시 후 해가 지면 고베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지겠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감흥해졌습니다. 로코산 처음으로 왔는데 너무 경치도 좋고 점점 밤이 되면서도 날씨가 예뻐질 걸 많이 기대합니다. 쪽으로 보이는 거고베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일제 감정기에 힘미가이머을 다셔가지고 일단 거기에 좀산 예, 입고 하셨다가 우리 아이들 그 기우신다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베는 그 제2의 일본에 있는 예, 저희 고향이됩니다 예, 거기 제주 사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제주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오사카와 고베, 교토 등지에서 힘든 노동으로 가족과 고향 제주를 일으켰는데요. 이들이 바로 제일 제주인들의 뿌리입니다. 아, 本当に네晴らし아あの会ですね3년ぶり다そうですねこの野球会 물설고 말도선 일본에서 가진 고생을 했던 제일 제주인 1세대들 힘들 때마다 고향 사람들과 의지하며 고된 타향살이를 버텼습니다 고향은 예나 지금이나 제일 제주인들의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회원들 모여서 행사를 하니까 진짜 어, 너무너무 기쁘고 어, 어, 내년에는 제주도에 다 이래 뭐, 몇 어, 20명 정도 어, 모여서 거기 담라문화제도 다, 다 같이 갔으면 해요. 네. 고향 제주와의 만남을 기약하며 야유회의 밤도 점점 깊어갑니다. 지난 10월 관서 제주도민협회 사무실에 오랜만에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도 제일제주인에 관한 최대의 어떤 현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인사드리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좀 설명을 드리고 참여를 요청드리고자 해서 오늘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일본 도민회와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주도의 제일제주인 사업은 진행돼 왔는데요. 제주도는 이날 도민회를 찾아 제일 제주인 일 세대들의 생활 실태 조사와 제일 제주인 공원자분들의 고향 방문 참여 협조를 구했습니다. 막 <목소리도> 욕망というところが正直なところはっきりとしたものはございませんけどね.やはり我々は在日として,まあ, <목소리도> 주유は当然고향としてですね.それぞれ가 발전 반영して이ければ,また,それで 協力できればあのお互いにとっては幸せな結果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 いうように思います。だから、手と手をこの携えてま協力関係の中でね。まこういう互恵関係を貯め積もってそれぞれある意味切磋琢磨をしてね切磋琢磨してですねお互いに反映していければというのが一番の思い 이곳은 제일본 관서 제주도민협회 양철사 회장이 운영하는 고령자 요양시설입니다. 이곳에는 지역의 제일교포 고령자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지난 2000년 간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민간시장도 개방이 됐습니다. 지난 2004년 양철사 회장은 교포 어르신들과 지역의 고령자들을 위한 요양 시설을 세웠는데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20년 가까이 자부심과 긍지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막외국인이이의인이는 <목소리도> 事業を取り行う中であの世間様、世の中の方々に認めてもらうということがまず一番でございますそういった中で事業というのは存続するわけですまそれを全うというか達成するためにはたねやはり皆さんの要望というところ要するにお困りのところに手を差し伸べた中でそれを解決していくとそれこそやはり事業というか組織としての存在が発生するということを強く思ってますですから 아로, あの, 치 아로가, 아로가, 全く 관계ない. 가다가 아요모토. 요양건물 한편에는 특수 차량들이 질비한데요 건강 검진이 가능한 이동형 검진 버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지역의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찾아가는 건강 검진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궁, 고, 검진자. 자궁, 검진자, 그러니까, 그 차량별로 조금씩 조금씩 그 차이가 있って健康保険所有持ってる保険者っていうのがそれが一番日本で大きいのが教会憲法やなわれわれが持ってる社会保険それが社会保険からいく分かの補助金が取れるほんで会社負担が出てきてわれわれそれで運営してると大きな人間ドック受けるとかいうのは自己負担は少なんでもあるけど 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당연히 제주라고 말하는 양철사 회장. 교포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관서 제주도민협회 회장까지 맡아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요새는 청년회에 대한 고민도 깊습니다. 관서 제주도민협회가 발족하고 3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회원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세대 교체도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청년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계획도이う으로ろ리모네 ね, 지만 도된 시국과 다름이 하나し 됐어야 하루 세대와 고대시대의 그 와이드 我々스요 네, 世代の中心가이てる 세대의 중심이 世代というのは今の青年이세 まあるいはその後の会員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ま当然そのが広がっていかないと会全体は活性化していかないというのは当然至極当たり前の話ですのでまそういうあたりからしますと青年会に対する思いというかやはりあの熱の入れようというのは教会全体としては強く持っておりますのでま青年会を育成していきたい当然それとともに我々も成長していきたいというように考えてまあ、 오사카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교토의 가메오카 마을을 흐르는 호즈강을 따라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교토의 관광 명소입니다. 오늘 관서 제주도민 협회 청년회가 가족들과 함께 이곳으로 야유회를 떠납니다. 도코시 회원 가족이 모앗테 이날 신입 회원도 o k u n Koryu, Shimboko Kamiru, Tomoni, Jibunra, No Rootswa, c h e て 이제 호지강을 따라 뱃놀이를 함께 떠나볼까요 출발 전 안전하게 구명조끼도 챙겨 있습니다 이곳은 해마다 약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뱃놀이를 즐깁니다 계곡의 물길을 따라 아름다운 경관과 스릴도 즐길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교토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르는 물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부터 척박한 섬에 태어나 많은 고난을 견뎌야 던 제주 사람들. 뜻이 통하는 이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함께 이겨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고 모임의 의미도 희미해지고 있지만 후세대들은 여전히 제주라는 이름으로 뭉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고노 호즈가쿠자리에 처음으로 참가해서 뭔가 여러로 좀불안했たんですけどと물もかかったりし시けど 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えっと今日は初めて、あの家族をチェジュの仲間たちにあの会って交流してもらったんですけれども、すぐあの打ち解けて、あのすごく楽しめたと思います。まず、あの会員同士が仲良くなって、この活動を理解してもらうためには、あの家族の理解も必要だと思うんですね。そのためにはま奥様だったり旦那だったり。あとお子さんも一緒に集まることによって友達になる。まず、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チェジュへの理解も深まるし。 지난 10월 인천에서는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한인 해외 이주의 첫 출발지였던 인천에서 세계 한인 회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다 인원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64개 국가 300여 명의 한인 회장들이 참가해 모국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은 세계 한인 회장 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 3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300여 한인 회장님들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시고 이번에 한인 이민 12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성대한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 대회 기간 중에 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상정이 돼서 우리 동포들에겐 정말 큰 어, 선물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대회는 732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공 외교를 주제로 나라별 지역 현안 토론도 펼쳐졌습니다. 민단 오사카 지방 본부의 이원철 단장도 처음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이 あの 2년 에あのこれになって本当に嬉しいです。やっぱし私たちの祖国は韓国であって今日はこの全世界の韓国人大会にこのインジョンでみんなで 私はあの初めてですけどこんあの世界からこれだけたくさんの人が集まって私たちあの在日まあ勧会並びにみんなのためにみんなで一生あの一生懸命会議をしてこれからやれることをあの本当 민단 오사카 28개 지부 중한 곳인 후세 지부입니다. 지부 건물 안에는 고령자들을 위한 운동클럽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탁구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여기는 요 일본에 있는 히가시 오사카에 있는 한인회이고요. 아, 오늘은 일주일한번 65세 이상의 일본에 사시는 제일 교포분들이 민단 오사카 지방본부의 이원철 단장이 각 지부 활동 상황들을 둘러보기 위해 후세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 와서 운동도 하고 장구도 치며 점심도 함께 먹습니다. 집에서는 말할 상대가 없이 혼자 적적하지만 이곳에 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는 동포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원철 단장이 교포 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합니다. 그놈 인나노 단자 보란티야 일본에 보란티야 하는 거야 나 허시야. 아, 그레가 주시야 민나나 그놈 민나 이놈아 나 그놈 역사의 허시 교포노캅파돌이 응, 소그가 주시야. これからは 이곳엔 제주 출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원철 단장의 어머니도 일본으로 건너와 고무를 모으고 허드렛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이원철 단장은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힘을 쏟습니다. 아, 시분에 기대네. 고얏테 활동을 することはやっぱり年寄りにね. يبقى元気付ける意味でね. で、都市よりはやっぱしこれからやっぱしね、儒教の精神でね、守っていかなか。ね、そういう意味で私はあの、チャジュこうやってきてあちこち行ってやってます。だからこれは当たり前のことですわ。在日としての。日本でも工場 밀집도가 가장 높다는 동 오사카. 이곳에 이원철 회장의 회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어머니의 일을 도왔던 이원철 단장. 30대 후반 아내와 함께 직원 한명 없는 인쇄업체를 차리면서 기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인쇄 기술을 쌓았던 그는 플라스틱 용기 생산업체와 손을 잡고 고품질의 화장품 용기 완제품을 만드는 사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 あの 4人で会社をしました 家族2人 そして家内の妹夫婦2人で 会社を借りてコンジャンを借りて始めました最初に売り上げはなしで何ヶ月はもう失敗ばっかしで赤字赤字ですだけど頑張ってねあの一生懸命や 때. 처음인쇄업을 시작했던, 처음 시작했던 공장으로 안내하는 이원철 단장. 옛날에 여기 여기 조금만 해서 여기 밑에서 기계가 두개 있어요. 지금 사무소도없고 사무소 여기 옆에가 에, 여기. 여기 옆에가 커피룸, 에 나, 커피숍이야. 아, 네, 네, 커피숍이. 어, 커피숍. 네. 커피숍가 쇼핑. 우리 사무소. 30세 아, 30. <웃음> 기술력 하나 없이 시작했던 사업인 만큼 고생도 많았지만 최고의 품질로 일본 내 굴지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강인한 제주인의 정신력과 가족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아시あの当時に戻れったらもう一度戻れ왜なんでいや、もうもうノルゴした若いからな。やっぱ子供人乗ったから頑張れた。 아, 子供のために頑張 이원철 단장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늘 제주를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한국말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내 딸을 한국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딸의 졸업식에서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는 그는 딸이 한없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아마는 대기로는 무수해になりました. 이마와는 여행 가는 곳마다 꼭 데리고 갑니다. あの, できるだけ連れてくように ね,してます。だけど あの, 本当に良かったと思ってます。これからはど가もやっぱ人ぐらい喋れる 人,あの あのたらいい 제주인의 강한 정신력으로 타국에서의 힘든 삶을 이겨내고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제일 제주인들. 어려울 때일수록 힘과 지혜를 모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고향으로 오는 길에 제약이 많았지만 하루빨리 제주를 오가며 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